유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고객 공항입니다 짐을 붙이고 지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머리 잘랐어? 안 자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 유디니 에디터 서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유디니, 어, 저희 디나이너님, 서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짐붙이고 카페 에 왔어요. 지각생. 0분이더 걸렸어요. 우와. 짐이랑 찾아볼게요. 어디 가세요? 지금. 지금 저희 교토 패스권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용은 아무 때도안 하셔도 돼 이번 제 촬영을 도와줄 오즈모 짐벌이에요 자, 어볼까 짠! 그 밖에서 촬영을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할까요? 들어가서 촬영하는데 더 <목으로> 해. 부장. 더 않을까? 저희 유디니 어플이 이제 곧 나와요. 그래서 어플 촬영 겸 그리고 컨텐츠 촬영 겸 저희는 오늘 오사카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가서는 여행을 일로 갔을 때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켜봤습니다. 음, 일단 집을 붙였으니까 어, 이따가 오사카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고 어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 그, 그런 신도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표정으로만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느낌? 살짝 연기 학원을 배워야 돼. 오케이 한 번만 더셀게 세는 게좀 부자연스러워서. 아난 <웃음> 이렇게 <웃음> 세는데. 올해 첫 출국의 김우식은 비상탈출 유도선을 따라 세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 양쪽 비세그레 절출을 도와주십시오. 지정원입 t 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넣 주십시오. 옆에 있는데 손안녕합니다만 말씀해 주요 지금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넣어야겠어. 자, 이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잡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장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호텔 예약부터 항공, 그리고 뭐 기타 요심집이라든지 환전 이런 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숙소까지 가는 것도 저희가 일일이 다 예약을 해야 하는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조금 그냥 사전답사식으로 여행지가 모모 있는지 한번 둘러보 걸로 하고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5. 10, 요기야? 어러자 뭔가 입구부터 일본일본스러운데? 언니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말해봅시다. 장점. 장점은 일단 힘들 걸 대비해서 <웃음> 출장의 필수품이죠. 여덟 시 사십 팔 분에 오니까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 어, 사람 없고? 어, 원래 사람 없다가 지금 딱 이렇게 한팀 왔거든요. 글리코상을 보려면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촬영을 위해 다들 열심히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해양연기는 여기 셀카를 열심히 찍는 접을 합니다. 지금 은지가 네. 촬영을 하다 새동에 몸을 문댔습니다. <웃음> 맞아 매니저예요. 어, 맞아, 매니저. 물티슈까지 챙겨왔습니다. 카메라 짐벌은 짱 무겁습니다. 오버버. 다진 <웃음> <웃음> 찍는 거 아닙니다. 대신 모델 피사체로 서 계신 겁니다. 수연이한번 짧게 더 아프고 다른 분 사진도 찍어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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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똥뽕당하네요. 응? <웃음> 오예예예. <웃음> 어, <예뻐, 예뻐. 웃음> 위에 보면서 한 입만 담아 마셔 줘. 그 거의 강아지 옷아닙 <웃음> <웃음> 이런만큼 샀습니다. 오, 여긴 텍스프리도 된대요. 여권을 꼭 가져오시고, 좀 빅사이즈의 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완전 추천.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폴로거든요, 이남방은 콜란드한 5만 원 정도 이거는 청남방 청자켓 청남방인데 제가 엄청 사일지를 원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있는 아레가토 고사임마. On, and the world may sing along We can brighten every day With the things we do and say Just be happy, happy Just be happy, happy La-di-da-di-da-di-da La-di-da-di-da